남자 여자가 바뀐 것 같은 사람들인데 남자는 너무 속이 너무 여리고 근데 속에서는 되게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이야. 이 여자는 너무 예민할 것만 같고 시비나 구설을 달고 살것 같은 여자야. 겉으로 봤었을 때는 좀잘 살아 보여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. 이 여자가 좀 잘못 행동하는 것 같은데 조심할 게 있을까? 근데 이 사람은. 안녕하세요. 연화신당 연예계씨입니다. 오늘은 궁합 네. 하나 가져왔어요. 네. 근데 이 사람들은 남자, 여자가 바뀐 것 같은 사람들인데 남자는 너무 속이 너무 여리고 보여지는 거에 있었을 때는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고 막 이러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심상을 봤었을 때는 되게 여자보다 더 여자 같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잘 끌고 갈것 같은 사람처럼 많이 보여지거든 근데 속에서는 되게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이야 거절 같은 것도 지금 가정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맺고 끙끙을할수 있을 같긴 한데 그 전에 봤었을 때에는 그런 거잘 못했을 것 같은 남자야.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는 너무 예민할 것만 같고 보여지는 거에 엄청 신경을 쓸것 같은 사람이야. 그리고 시비나 구설을 달고 살것 같은 여자야. 음, 과거에 좀 숨기고 싶은 모습도 좀 있을까요? 있을 수 있지. 음, 이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. 포커페이스를 잘할 거다라고 보여줘. 끼가 있다라고 해서 뭐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은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 인플루언서.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다할 수가 있거든. 왜나 어떻게 여자만 보이는지 모르겠어. 하나의 직업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져야 될것 같은 사람이야. 근데 되게 지금도 뭔가 시끌시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이 여자한테 왜 간제가 비치는지 모르겠다. 경찰서나 법원이나 뭐 이런 거 소송이나 이런 거를 조심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 사람들이야. 어떤 걸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다 진짜 완전 소소한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야 계약을 잘못쓴다든지 사람들끼리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고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시비 수가 붙는 걸안 보이니까 시끌시끌하고 이게 시비 수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심할 게 있을까?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어도 조심을 안할것 같아. 그냥 이게 나야 이 여자는 이렇게 갈것 같고 이 남자는 아 그래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해도 남자 마음을 모를 것 같아. 그냥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. 이 여자가 오히려 이 남자한테 그럴 것 같아.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봤었을 때는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 둘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봐. 뭔가 쇼인도 부부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. 겉으로 봤었을 때는 어, 좀잘 살아 보여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음, 부부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. 이두 분들은 진짜로 올해 내년 내후년 음. 잘 넘어가셔야 된다. 자기 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제3자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두분 사이가 조금 음, 멀어지거나 뭔가 오해가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겠다.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? 이 남자는 이해하려고 할것 같아. 이 여자분을 이해하려고 할것 같고 나만 아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. 근데 또 이거를 참 그래. 뭐 대중도 탓을 할 수도 없고 이 여자가 좀 잘못 행동하는 것 같은데? 근데 그걸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야. 왜냐면 이 남자는 하나하나에 다 뭔가를 다 알겠어. 이게 왜 이러는지,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, 뭐 어쨌는지 이걸 다알것 같은 사람이라면 이 여자는 약간 이기적이라고 해야 될까? 아니면 은 너무 나만 한다고 해야 될까? 그래서 시선이 넓지 않을 것 같은 여자야. 막 솔직히 내가 이렇게 봐잖아 만약에 궁합이잖아? 결혼한다 그러잖아? 왔잖아? 어 하지 마세요라고 할 거야. 하지 마세요. 왜냐면, 대화가 안 통해요, 이 둘은.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, 뭐가 이러는지를 서로가 서로들 얘기만 할것 같은 사람이야. 근데 이둘중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사람은 남자 쪽이야, 여자가 아니라. 누군지 말씀드릴게요. 권성우랑 음. 음. 손태영제 성에서는 음. 약간 인고 부부로 통하거든요. 음. 근데 실제로는 음. 아닌 것 같아.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, 은이 남자가 잘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. 음, 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감싸줘서 이틀 안에서 잘안 보여지게 이렇게 막아주는 것 같아 근데 이 여자분이 논란이 꽤 많았어요. 논란 같은 게 많이 있을까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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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고 제세요왜그 음. 솔직히? 나는 이 여자가 뭔가 일적으로 대한 욕심이 지금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. 그냥 내가 예전에 연예인 삶이 아니라 그냥 일반이었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거. 그거를 취미 삼아서 뭔가 내 업으로 키워나간다던가 뭐 이런 게 생기면 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? 공주처럼 떠받들어줄 사람을 찾았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굳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음, 안할것 같아. 음, 음. 고생 안 하고 싶을 거야, 이 여자 이제. 이두 분이 약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. ]구나. 그래서 그랬구나그 어. 여자가 했을 텐데 근데 여기는 부동산 이런 투기 같은 거를 건들지 말아야 돼.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. 뭐 조심해야 될 거. 관대 무슨 그런 게 미치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.